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어,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이번에 국기에 대한 맹세문 기증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 들어왔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이나 또 어떤 행사를 받을 때도 설레는 음악이 되고 그래서 그게 잊어버릴래야잊어버릴 수가 없는 음악인 것 같아요 나레이션을 할 때도 경건한 마음이 들어서 목소리 톤 자체가 좀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녹음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번에 조금 다르게 녹음을 해봐서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되게 좋은 의미로서 다들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힘드시고 잘 지나갈 거고 또꼭 보고 거고 다행십시오 화이팅. 음.